싱크온. 소지야. 나만 잡으면 된다라 듀얼레이싱이라는 걸 잊었나 보군. 스카이호크 둔건실수 시험을 따라잡아. 지금 들어가면 작전은 모두 무용지물이야. 마르코스, 를 붙잡고 있어. <웃음> 찬 계속 거라 궁극 마스터 젠이 나가신다!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젠, 정장까지 입으니까 더 멋있어.